홈페이지에서 교재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PC 화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서 요 로그인 버튼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나의 강좌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수강하고 있는 강의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이 과목을 보세요. 일단 여기 KG 시스템이다. 그러면 과목 안에서 연주법 누르시면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리스트가 보이잖아요 영상 리스트가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책 모양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명 k g 시스템 선율 연주법 C폰 8비트 해가지고 나와있잖아요 pdf 파일로 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될수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브라우저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어디에 다운 받을지 폴더로 설정하게끔 어, 설정되어 있는 브라우저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바다 화면 한번 받아볼게요 저장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PDF 파일이 열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프린트 버튼 누르셔가지고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